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내 상대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몇점 정도일까요? 우리는 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상대의 점수를 매기기 전에 어쩌면 정말로 먼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어쩌면 조금 아플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혹은 누군가와 만나는 중에 상대에 대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점수 매기는 행동을 하게 되죠 아마 외모나 성격, 학력, 재력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마 내 상대가 제법 괜찮아 보일 때도 있고요 가끔은 내 상대가 좀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동일한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요 내가 상대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요 상대에 대한 점수를 높게 평가하게 되고요. 내가 상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상대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죠. 이렇게 상대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분명 그 안에는 요내 마음이 반영돼서 상대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이 서로에게 있을 때는요 어차피 높은 점수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점수 매기는 행동을 굳이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또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요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 매기는 행동은 분명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점수 매기는 행동은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점수 매기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망각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내 남자, 내 여자에 대해서 내가 점수 매기는 행동을 할때내 상대방도 나를 점수 매기고 있을 거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상대방을 점수 매기면서 정작 내가 몇 점짜리인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과 잘해보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점수 매기는 행동을 할때 내가 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100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내 상대가 80점이라면요 그러면 나는 내 상대의 부족한 20점을 내가 감안하고 이해해 준다고 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 나름은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나와 상대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이해해 주고 있다는 그런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분명 상대가 좀 부족한 건 맞는데 내가 상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위한 노력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면요 상대를 점수 매기는 행동보다 혹은 그 상대를 점수 매기는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몇 점짜리 남자인지 내가 몇 점짜리 여자인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친구의 남자친구는 직업도 좋고 잘생겼어요 성격도 좋대요 근데 내 남자친구는 요 직업도 평범하고 요 성격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점수를 매기다 보면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아쉬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가끔은 내 신세가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기분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상대의 직업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얼굴도 예뻤으면 훈훈했으면 좋겠어요 성격도 나이스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바램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 친구의 남자친구보다 내 남자친구의 점수가 낮다는 걸 객관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평가는 잘못한 게 아닐 거라고요 그리고 높은 점수의 남자친구를 갖고 싶은 건 솔직한 내 마음일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인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를 자꾸 고치려고 하거나 개선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죠 얼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요 직업이든 성격이든 바꿀 수 있거나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바꿔보려고 하실 거라고요 이어 마찬가지로 남자들도요 내 여자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성형을 했으면 좋겠다고 성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를 자꾸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남녀 모두가 둘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둘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상대를 개선시키는 과정 속에서 분명 상당한 충돌이 생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서로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들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상대가 그런 요구를 조금 버겁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혹시 이런 문제들이 시작된 건 아닐까요? 내 상대방의 점수가 평균 이상인지 평균 이하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불만족스럽기도 하잖아요. 이 만족스러움과 불만족스러움은 내가 느끼는 건데요. 상대방의 점수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다 보니까 내가 불만족스러울 때는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상대방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점수가 낮다면요 난 그게 너무 싫다면요 그러면 헤어지면 돼요 혹은 처음부터 안 만났으면 됐을 거라고요 근데 만나고 있거든요 헤어지지는 않을 거면서 만나기는 할 거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너무 아픈 말이 될 수도 있지만요 내 남자친구의 내 여자친구의 점수는요 사실 내 점수하고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사귄 거고요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서로가 고만고만해서 만난 걸 수도 있다고요 나는 별로 점수가 높지 않은 남자이면서요 나는 별로 점수가 높지 않은 여자이면서 그래서 어쩌면 높은 점수의 여자를 만나지 못한 거면서 그래서 어쩌면 높은 점수의 남자를 만나지 못한 거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내 남자의 점수가, 내 여자의 점수가 높기를 바란다면요. 일단 내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낮은 점수의 사람인데, 나는 별로인 사람인데 내 옆에는 제법 괜찮은 남자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 옆에는 제법 괜찮은 여자가 있기를 바란다면 그건 너무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닐까요? 연인들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 이기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죠. 나는 개선될 생각이 없어요 내가 높은 점수의 여자가 내가 높은 점수의 남자가 되어줄 생각은 없으면서 내 상대에게는 요 계속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혹 그러다가 내 상대방이 높은 점수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명 나는 만족스러울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울 수도 있는 건요 내 남자가 내 여자가 높은 점수가 되고 난 이후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들도요 자신의 가치에 맞는 자신의 점수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또내 상대방의 점수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요 나는 열등감이 생겨서 내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는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겠죠 내 스스로에 대한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의 점수를 높이는 데만 노력했기 때문에 상대의 점수가 확실히 높아진 건내 눈에도 띄거든요 그리고 내 점수가 그대로인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때라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나를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점수가 높아진 게 느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또내 부족한 것을 상대에게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그리고 내가 너의 점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았냐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냐고 상대에게 어필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노력했다고 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상대는 요 자기 점수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주기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가 상대에게 요구하니까 그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뿐이거든요 그 당시에 내 상대는 요 그게 피곤했을 거예요 하기 싫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참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내 상대의 점수는 확실히 높아졌겠네요 왜냐면요 내 상대가 애썼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여했다고 난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 중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노력한 거니까 알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 상대의 점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요 그때 내가 내 스스로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면 라 어땠을까요?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참잘 평가를 해요 몇 점짜리인지 뭐가 아쉬운지 근데 그러면서도 요 정작 나는 몇 점짜리인지 나는 어떤 게 부족한지는 잘 신경을 안 쓰죠 만약 나는 몇 점짜리인지를 내 스스로가 정확히 안다면요 상대를 평가하는 게 상당히 두려워질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를 혹시 100점짜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 상대가 요 나를 100점짜리 남자친구라고 100점짜리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내 상대의 점수를 매기고 있는 그 순간에 요내 상대도 요 나를 점수 매기고 있어요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점수를 높이려고 애를 쓰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될 거고요. 서로가 자신을 위해서 상대의 점수를 높이려고 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못할 거예요. 오늘 나는 몇 점짜리 남자인지 몇 점짜리 여자인지 내 상대방에게 과연 나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